종아리 보면 누가 운동한 줄 알겠다 121kg짜리 고기 덩어리를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으면 근육이 저렇게 실하냐 너 없었으면 못 걸어다녔을 거야 도복이 생각보다 무겁다 몸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량을 최대한 줄인다 안 돼, 살더 빼. 띠띠 가리기 힘든 거 알면서 왜 앞으로 찍는 거야? 변태야? 탄력 밴드 운동 다이어트 탄력받기를 기원한다 카드 돌려막기 동작 코인 단타 펀치 아. 좋습 별로 안아픈데? 너무 아파서 감각이 마비온거였어 다시 원점이다 조금만 가면 105kg 얼미하게 띠띠를 가리는 글러브 컨트롤 <웃음> 벌써 이만큼이나 먹었다 꾸준하게 한 스푼씩 먹으니까 줄어들긴 줄어든다 내가 살 빼는 원리도 같은 거다 꾸준하게 한 스푼씩 살을 뺀다 조금씩 조금씩 빼다 보면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어느 순간 저렇게 반통이 사라지는 것처럼 나도 반쪽이 되어 있겠지. 반은 오반가? 좀 적당히 커야지. c e t c me howling at the moon.